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돼지를 몰고 오는 꿈. 집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가져온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돼지 때를 몰고 들어오는 꿈. 가족 중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긴다.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 강가에 떠내려온 죽은 돼지를 집에 가지고 오는 꿈은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조짐이다. 아울러 가장이라면 한동안 실직자로서 전전긍긍하다가 한참 후에야 직장을 얻게 된다. 개고기나 돼지고기 등 육식을 먹는 꿈. 병을 얻거나 남과 다투게 되거나 부부싸움을 암시하는 꿈. 거울 속에서 돼지들이 튀어나오는 꿈. 뜻밖의 때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유통가공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온 꿈. 재물과 먹을 것을 생기고 집안의 친인척이 찾아올 친척. 돈 재물. 횡재수 선물 등을 암시하는 길몽. 골목길 안으로 송아지만한 돼지가 들어오는 꿈. 오래간만에 때 돈이 들어온다. 재물과 물품이 생기거나 횡재수가 있다. 골 속에서 많은 돼지를 발견하는 꿈. 오래된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가 대통하다. 공둥이를 베어버린 돼지의 목을 쳐서 죽인 꿈. 작품의 말미는 생략되고 본문과 소개문이 따로 구분돼서 발표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와 금으로 만든 돼지상을 소유하는 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당대의 부자가 된다. 많은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길을 걸어가다가 뜻밖의 돼지를 만나는 꿈 생각지도 않은 일에 길신이 도와 떼돈을 만지게 된다. 짭짤한 행지수가 있다. 까마귀가 죽은 돼지고기를 파먹는 꿈 기뻐해야 할 잔칫집을 보기 싫은 불청객이 먼저 찾아와서 초를 치게 될 징조. 까마귀가 죽은 돼지를 파먹는 꿈 웃어 담아 격으로 좋은 일에 막아 키게 된다 잔치집에 불청객이 먼저 온다 남의 돼지우리에서 황소만한 돼지를 몰아 훔쳐오는 꿈 공동투자나 하청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부자가 된다 은행 고엄 새마을 금고 농협 등에서 용제를 받는다 노인으로부터 돼지 새끼를 받는 꿈 재물과 선물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목돈 행운의 손길 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돼지를 파는 꿈 자기 소유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자신의 일거리를 빼앗김. 독수리가 마당에서 돼지를 떨구고 날아가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 독수리가 멧돼지를 낚아채 잡는 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강직.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정확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투자, 행제, 재물, 낙철 등의 기운이다 독수리가 앞마당에 돼지를 떨어뜨리고 가는 꿈. 사업이 잘 되어 재물과 돈이 들어오고 제조업체엔 많은 주문이 들어오며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됨. 돼지고기를 씹어 먹는 꿈 좋은 일이 생길 암시의 꿈 돼지 등에 타고 오는 꿈 돼지 등에 타고 오는 꿈을 꾸게 되면 모든 일이 손조롭게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득을 얻는다 돼지 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는 꿈 자신의 작품이나 능력을 제3자에게 평가받거나 인정을 받게 되며 누구에겐가 물질적인 보답을 받게 된다 돼지 새끼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부인이나 세댁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자식을 낳는 태몽이다 걸쭉한 행제수가 있다. 돼지 새끼가 어미의 젖을 빨아 먹는 꿈 대기업체의 경영합리화로 하도급자 간의 상도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국가산업이 발전하고 경제질서가 확립된다. 행제수 가정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 돼지 새끼가 우글거리는꿈 교육자나 사업가로서 명성을 떨친다 돼지 새끼가 점점 커져 황소만한 돼지가 되는 꿈 개나 적금을 들어 만기일에 큰 목돈을 만지게 된다 꿈과 희망이 있다 돼지 새끼를 사는 꿈 돼지 새끼를 사는 꿈은 작은 돈을 얻지만 그 돈을 이용하여 큰 재물을 만들 수 있다 돼지 새끼를 쓰다듬고 잉태한 꿈 태몽으로 장차 부자가 될 자식을 낳겠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속 썩게 된다 돼지 새끼를 어루만지는 꿈 장차 아이가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지만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근심거리가 생긴다. 돼지 새끼를 품에 끌어안는 꿈. 재물복이 많은 자식을 임신하게 된다. 돼지 수천 마리가 눈앞에 확 들어오는 꿈. 생각지도 않은 신의 축복으로 일확천금을 손에 거머쥐고 부자가 된다. 돼지우리에 돼지가 가득 차있고 돼지 새끼가 우글거리는 꿈. 작가나 교육자, 사업가가 되어 이름을 날리게 된다. 돼지우리에서 소변을 보는데 돼지 새끼들이 몰려와 받아 먹는 꿈. 여러 개의 작품을 여러 곳에서 발표하겠다. 돼지 저금통이 점점 커지는 꿈. 취미로 모은 용돈이 거금이 되어 불우유토기에 요긴하게 쓰인다. 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여러 마리로 변하는 꿈. 재물이 생기며 사업이 번창한다. 연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돼지 한 마리가 부엌 안으로 들어오는 꿈. 주식과 먹을 것을 장만하거나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된다. 돼지가 갑자기 방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꿈. 상대하는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다. 돼지가 갑자기 품 안으로 뛰어들어 깜짝 놀라는 꿈. 돼지가 갑자기 품 안으로 뛰어들어 깜짝 놀라는 꿈은 복권에 의한 최고의 횡재를 할수 있다. 돼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 돼지가 대문 밖으로 달아나는 꿈을 꾸게 되면 재물이나 이권의 손실을 보거나 사업 부진 등 많은 장애가 예고된다. 돼지가 덤벼들어 상처를 입는 꿈. 돼지가 덤벼들어 상처를 입는 꿈은 마음을 상하거나 공경에 처할 일이 생긴다. 특히 계약이나 거래 관계를 잘 검토해야 한다. 당신의 재물이나 입관, 업적 등을 가로채려고 노리는 사람이 생긴다. 돼지가 뒤쫓아오거나 자신을 끌어안는 꿈. 돼지가 뒤쫓아오거나 자신을 끌어안는 꿈을 꾸게 되면 취업, 합격, 승진 또는 당선 등의 좋은 결과를 뜻하는 길몽이며 명예를 누리게 된다. 돼지가 무는 꿈. 원세나 지휘, 재물을 얻게 된다. 돼지가 무서워서 도망쳐 달아나는 꿈. 자신 또는 가까운 식구들 중에 누가 시끄러운 말썽이나 불상사이 손재의 부리처 장애를 겪거나 범죄를 짓는 액화가 발생하게 된다. 돼지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 부자가 될 사람이 청원해 와서 결혼하게 된다. 돼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밖으로 조자낸 꿈. 좋은 일이 있으려다 허사가 되는 아쉬움을 맛보게 된다.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돼지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계약. 광고, 사채 등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 돼지가 새끼를 낳는 꿈.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들어옴. 돼지가 옆에서 따라오는 꿈. 하는 일마다 실패가 없으며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순탄한 길을 걷게 된다. 돼지가 옷이나 치마자락을 물어뜯는 꿈. 돼지가 옷이나 치마자락을 물어뜯는 꿈을 꾸게 되면 인연이 될 좋은 사람에게 청혼을 받을 징조다 돼지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가는데도 붙잡지 못한 꿈. 하는 일이 심하게 꼬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 돼지가 자신을 물거나 상처를 입은 꿈. 남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 사기 등에 조심해야 할 암시. 돼지가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 시험이나 추첨에서 행운을 얻거나 직장을 얻음. 돼지가 죽거나 죽은 돼지를 보거나 집으로 지고 들어오는 꿈. 근심과 구설, 질병, 관제 시비 등이 잇따른다. 돼지가 뒤로 변해 담벽에난 구멍으로 도망치는 꿈.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다가 끝에 가서는 실패하게 된다. 용두삼이 격이다. 돼지가 지푸라기를 물고 오는 꿈. 돼지가 지푸라기를 물어다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푸를 물으면 비가 온다. 돼지가천 물을 다 마시고 점점 커져 엄청나게 커 보이는 꿈. 생산업을 하다가 뜻밖의 호황을 맞아 엄청난 돈을 벌어 재벌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등큰 복이 들어온다. 돼지갈비를 맛있게 먹는 꿈. 낙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 신세를 진다. 질병, 사고, 복통, 우한 등의 불운이 있다.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는 꿈.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사면 못 받게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돼지고기를 먹는 꿈.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병이 생길 징조입니다. 특히 고기를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상식 이상으로 많이 사는 꿈. 뜻하지 않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 돼지나 멧돼지를 잡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승진, 합격, 당선 등 기쁜 일이 있다. 돼지들이 교미하는 꿈. 돼지들이 교미하는 꿈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멀지 않아 풍성한 결과를 낳을 것을 의미한다. 돼지 때가 나타나 자신의 길을 막는 꿈. 복권이나 경매 등에서 행제를 하게 됨.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 돼지를 몰고 가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꿈은 즉시 복권을 사라 복이 배로 들어 있는 꿈이다.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 돼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꿈을 꾸게 되면 손재수가 있으며 보증이나 개를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집안의 가장에게 근심 걱정과 우환이 생긴다. 배지를 죽이는 꿈 재물이 생기고 저절로 죽는 꿈은 손재, 말썽 등 흉액이 발생하게 된다. 배지를 차에 가득 실어 우리 안에 넣는 꿈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경제적인 풍족함을 얻지만 신적 부담을 느끼게 된 배지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지금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취하고 큰 대업을 이루게 된다. 무역, 재물, 행재 등이 있다. 돼지를 통째로 구워서 잘라먹는 꿈. 작품, 논문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게 될 암시가 있는 꿈. 돼지를 팔거나 팔러 가는 꿈. 돈을 잃거나 남에게 주게 된다. 보증을 서거나 개를 하면 손해를 볼 우려가 있고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로 구설을 듣기 쉽다. 돼지를 해치러 오는 호랑이와 사자를 때려잡는 꿈. 태몽으로 출산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징조. 돼지 머리로 고사 지내는 꿈. 소원이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된다. 돼지 비계로 요리를 하는 꿈. 지나치게 돈에 집착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돼지 새끼가 자라서 우리 안을 가득 채운 꿈.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한 돈이 몇 배로 불어나게 될 징조. 돼지 새끼를 실어다가 집마당에 풀어놓은 꿈. 많은 재물이 들어오지만 자기 것이 아니니 빚 좋은 개살 구격. 돼지 새끼를 어루만지는 꿈. 재물과 돈이 들어올 운세이나 부모와 배우자에게는 근심거리가 생김. 돼지에게 쫓기는 꿈. 재물로 인하여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한다. 쫓던 돼지가 도중에 사람으로 변하면 경찰에 불려나간다. 돼지와 싸워 이기는 꿈. 경쟁자나 방해자를 모두 물리치게 됨. 돼지우리 안에 배설물이 수북히 쌓여있는 꿈. 사업이 잘 되어 돈과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이를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됨. 돼지우리 안으로 늑대가 들어오는 꿈. 아닌 밤중에 도둑으로 인하여 기상이 걸리고 집안이 시끌벅적하게 된다.